안녕하세요 코스어 한효진입니다 이번 제작기는 코스프레 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코스프레 라기보다는 음, 강연에 썼던 의상을 후기를 준비해 왔어요 2019년도에 동대문 도서관에서 나도 뮤지컬 스타라는 강연이 있었는데 뮤지컬에 나오는 곡한 곡을 5주 동안 연습해서 작은 발표회를 가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무대에서 뮤지컬 위키드라는 작품의 Define Gravity라는 곡을 선택을 해서 어, 그 곡을 연습을 했고요 음, 그 곡을 부른 주인공이 엘파바 인데 그 엘파바가 서쪽 마녀 예요그 도로시 이야기에 나오는 그래서 원작을 일단 소설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사파들과 뮤지컬 검색을 해서 그 엘파바 분장을 한 배우분들을 본 이후에 어, 나만의 엘파바를 어떤 디자인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의상을 몇 가지 소품을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마녀 모자인데요. 엘파바는 피부색이 초록색이거든요. 일종의 장애를 표현한 거라고 이제 그 작품에는 나오는데 이 발표회가 이제 수업이 7시부터 9시까지고 그 전에 6시에 이제 다른 도서관에서 제가 듣는 수업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시간 안에 엘파바 분장을 이제 할 수가 없었어요. 초록색으로 칠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고민을 좀 하다가 엘파바의 그 특징인 초록색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모자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이제 공단 원단을 썼고 검정색으로 포인트로좀 줬고요. 지금 속에는 모자 모양을 좀 잡으려고 뽁뽁이를 넣어 놓은 상태고 잠깐 좀 뺄게요. 네, 뽁뽁이를 넣어 놓은 상태에서 일단 공연은 했고요. 뽁뽁이를 빼고 보면 지금 요거는 제가 모자 걸어서 이렇게 보관하려고 지금 달아둔 끈이라 얘를 제외하고 보시면 어, 이건 다른 친구가 알려 준 건데 오 핀으로 이렇게 두 군데 고정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 머리핀을 찔러서 머리에다 고정을 하면 모자가 잘안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 핀을 그대로 꽂아둔 상태고요. 모자 안에는 안감은 그냥 안 했고 심지만 붙였어요. 이렇게 심지 붙인 거 보이시죠? 그렇게 심지를 붙여갖고 모자를 만들고 박음질을 하 해서 모자 보면은 박음질 이 보이면 안 이쁘니까 지금 이줄줄 줄 줄 리본으로 약간 공... 광목 리본 같은데 광목 리본으로 손바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감싸줬어요. 자세히 보이면 감싸줬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손바느질 어설프게 뜬 것과 네 속에 보면은 이 시접부 물량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쪽 안쪽은 제가 오버록을 아예 안 했습니다. 네 그렇고 이 모자 바깥 챙 쪽에도 전부 그 심지 빳빳하게 하는 심지를 댔고요 맨 끝에다가는 그샤 리본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샤 리본인데 그샤 리본을 반을 접어 가지고 여기다 박았어요 그래서 이 테두리가 좀 빳빳하게 힘이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녀 서쪽 마녀 엘파바는 이렇게 모자로 표현을 했고요 어, 그날 입었던 원피스는 그냥 검정색 긴 원피스를 입었었고요. 어, 옷은 만드는 것보다 그냥 집에 있는 걸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소품으로, 손 소품을 또 만들었어요. 커프스라고 하나요? 뭐, 커프스까진 아니고 그냥 손목 장식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한, 손목이니까 한 쌍으로 만들었고요좀 가까이서 보면은, 그냥 펄 들어간 그 샤천이에요. 근데 문이 들어있는 샤천이라서 이렇게 반짝반짝 하기도 하고, 약간 장미 모양 같은 게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 원단은 썼고, 그냥 주름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잡아서 속에다가 고무, 이거 고무줄, 고무줄인 레이스 거든요. 그냥 고무줄 용도로 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늘어나게 달아서 손에 이렇게 낄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서쪽 마녀 어쨌거나 그 엘파바 아까처럼 표현하려고 녹색 리본을 여기 달았고요 노래에서 보면은 어,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랑 이를까봐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소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리본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목은 이렇게 장식 두 개로 해서 노래 부를 때 이렇게 팔랑팔랑 하면서 <웃음> 불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든 소품은 마녀 망토인데요. 이게, 이건 잘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어, 플레어 스커트 만드는 것처럼 반원을 길게, 반원 모양을 길게 잘라서 한 110, 110cm 정도 반지름이 110cm 정도 되게끔 해서 긴반 원을 만들어서 잘라가지고 이 망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모자도 있어요. 이게 검정 검정이라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모자거든요. 그 해리포터 같은 것도 봐도 마법사들 망토 뒤에 모자 있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단 거고 어 이거 모자 같은 경우는 마라바기 얕게 말아 박는 거두개 처리해서 이렇게 시접 풀리지 않게끔 했어요. 이거는 이제 통솔이라고 해가지고 겉에 끼리 겉에 겉에 원단이 보이게끔 한번 박고 뒤집어서 한번 박으면 이렇게 통솔이라고 그래서 시접이 안 보이게끔 되거든요. 그 방법을 썼어요. 아무튼 그래서 모자 달고 그 다음에 몸판이랑은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여기도 역시 원단이 일단 초록색이 포인트니까 초록색으로 했고요. 바이어스로 잘라서 이렇게 시접 처리를 해줬는데, 이거 사실은 지금 약간 잘못된 게 바이어스를 잘못 박으면 이렇게 원단이 어, 트위스트처럼 꽈배기처럼 꼬여, 꼬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제가 바느질을 잘못한 거예요. 음, 제 제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웃음> 바이어스를 박으실 때 꽈개배기처럼 꼬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조금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뭐이 망토를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망토 이목 앞에 이렇게 끈을 달아가지고요. 이 끈으로 한 리본을 이렇게 묶어서 그냥 고정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망토 입은 거 이따 사진으로 보실 텐데 요런 식으로 나름 예쁘게 이런 식으로 망토가 표현이 됐습니다. 아 뭔가 좀 허접하다 요, 요런 식으로 망토 입은 걸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 이 옷을 입은 이유는 옷을 입고 노래를 불러서 공연을 하기 위함이었고요 음. 뮤지컬이라는 것이 노래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캐릭터와 캐릭터가 가진 그 스토리를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주 중에 코스프레 라는 재주 그리고 의상을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서 최대한 그 캐릭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주로 표현을 하고 싶었었고 이렇게 표현을 한 덕분에 같이 수강을 들었었던 수강생분들께서 제가 이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 열정을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기뻤습니다 이번 뮤지컬 강의가 저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평생 잊지 못할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되었어요 아. 제가 발표했었던 그 부분 살짝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